자,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나짱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여행지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. 바로 여기거든요. 네,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포나가르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포, 포나가르 탑. 네, 여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.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 티켓 오피스가 있잖아요. 저기서 이제 티켓을 사셔야 돼요. 티켓가격은 1인당 2만 2천동이라고 써있죠 네. 근데 워낙 여기 중국사람들하고 뭐 러시아사람들이 많아서 관한과는 달리 낮장은 한국말이 그렇게 많이 써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만 2천동 티켓 그러면 2만 2천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,1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산 티켓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에요 티켓 이렇게 생겼죠 네. 영어로 써있는 거가 별로 보이지는 않네요 자 아무튼 이 티켓을 사고 이제 입장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대충 아주 대충 공부를 한 경험으로는 이 포나가르 사원하고 첨탑이 있대요 여기 안에 근데 이제 그 여기가 유적지이긴 한데 그 과거에 그 여기 베트남이 있기 전에 참파왕국 이라고 있었잖아요 네. 여기 아저씨가.. 제 티켓을 안만네 아저씨 여기 티켓 주세요. 네. 네, 아저씨가.. 네. 신, 가만, 해서. 네.. 티켓을 저쪽 하얀 부분을 띄나봐요 아무튼 네. 이렇게 해서 계단이 몇개 나오네 처음에는 이 포나가르 사원하고 이제 첨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있기 전에 여기 참파왕국 이라고 있었잖아요 이.. 그러니까 베트남 지금 베트남 땅에 중부하고 남부쪽에 참파항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적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뭐 일단 뭐이 유적지가 이 건축 양식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참파항국 옆에 예전에 그 캄보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로부터 건축 양식 같은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, 제가 보기에는 뭐, 뭐 불교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찾아보니까는 힌두교 문화래요 그래서 힌두교 문화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이 포나가르탑 요기는 그 8세기경에 지어진 건데 이제 베트남이 또 우리나라 역사와 좀 비슷해요 얘네들도 이제 전쟁을 좀 많이 치렀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다뭐 보수도 뭐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벽돌도 이렇게 모양은 제대로 갖춰졌는데 벽돌도 보면은 오래된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살짝 새벽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저 오랜 벽돌 같은 경우에는 8세기에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. 네. 월남 전쟁이 아니에요. 예전에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걸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한 것들이겠죠. 자 아무튼 여기에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대요. 제가 보기에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제일 높은 저 건물 같거든요. 네. 근데 저 모시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시바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시바신의 부인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포나가르 인가봐요 그래서 여기가 포나가르 사원인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아들을 뭐 많이 낳을 수 있는 있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절 같은 데 가거나 뭐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도하면은 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아, 아들 낳게 해 주세요. 뭐 요즘에는 뭐 아들 딸 구분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아들 이나라도 아들이 중요했나 보죠. 네. 그래서 지금 저는 계단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네. 와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 나름 멋있는데요. 그 다낭의 미선보다도 이 건물이 웅장함이 확실히 커요. 이야 멋있네. 일 여기가 제일 높은 데 같아요. 뭐,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, 어, 그래도 멋있는데요. 여기가 이제 위치가 위쪽이고, 자, 여기 전망이 또 끝내줘요, 보면은. 이야, 저 멀리 나트랑 바다도 보이고요. 자, 그리고, 여기도 베트남 사람들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리고 여기는 강인가요? 네. 강 주변에 그 현지 마을까지도 저 뒤쪽에 산, 저 너머로는 달라시 나오겠죠. 아, 전망 너무 좋은데 요 여기?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런데 앉아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풍경만 바라봐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아, 좋네요. 아무튼 여기는 그 특이하게 낮장 시내 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막 다운타운은 아니더라도 시내 안에 있죠. 시끄럽죠 역시 중국 사람들. 네.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면 조용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간다고 하는 거 있는데 와 사람들은 그런 건 없네 자 여긴가 보다 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. 여기 안에 아 지금도 여기 베트남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봐요 아 이거구나 벽돌 보이시나요 아, 되게 오래된 게 느껴지죠 예전에참 벽돌 양식한 거 신기해요 근데 네. 자아무튼 이렇게 받고 내려와요 저는 우와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저런 그늘에 앉아서 그냥 쉬어도 재밌겠네요 아 이게, 아, 이게 더큰 건물인데? 어, 여긴가 본데요? 이게 훨씬 더 크죠 The following costumes are not allowed to go inside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안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짧은 바지 그다음에 민소매 그죠? 네 이런 것들 다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기 하얀색 옷 걸려져 있잖아요. 네 저기서 저 옷을 빌려가지고 저거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사당을 들어가야 되나 봐요. 여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떤지. 저분이구나 저분이 포나가르라는 분이구나 오 진짜 사람 같아요 와와 너무 신기한데 아 이분이시네요 이분께 기도 잘하면 그 아들 낳게 해준다는 그분이신가 보네 예. 옆에도 이렇게 있고요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 향을 피워서 그런지 향냄새가 상당히 진해요 그리고 옆에 cctv 도 있고요 와 저기 위로 높은 천장이 있는데 이게 어두워서 잘보이진 않아요 제가 밖에서 촬영한 거 보시면은 그 포나가르 이탑 이게 꽤 높았잖아요 그죠? 네.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다 울려요 와 지금 제가 요 건물 안에 들어갔다 온 거거든요 아, 엄청 높죠 예전에도 이런 걸 지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뒤, 여기 이제 뒤쪽이거든요 네, 뒤쪽에 나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저기 앞에 뭐 비석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네 이따가 저 전망도 보러 가볼게요 여기에 이것도 뭐 보시는 데 가고 아, 여기다 안에도 한번 볼까요 안에 들어가도 되나? 큰 건물이랑 비슷하죠. 여기는 뭐 여기 한자가 적혀져 있네. 여기는 베트남 말. 베트남이 예전에 한자를 썼나요? 잘모르겠네 지쭉 보세요. 와, 예쁘죠? 네, 빨간색 건물, 파란색 하늘. 좋죠. 저 코끼리 모형인가? 아, 저 이런 와 아, 진짜 이거 완전 힌두 문화네요. 네.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고 하 싱가포르 갔을 때. 그 힌두교 사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아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힌두교에요 요런 것들,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, 다 힌두교죠 포나가르타 모형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도 하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를 해놨겠죠 네, 이것도 뭐 팔색형에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쇼룸이었어요. 아. 그때 당시 관련된 것들 보여주나 봐요. 어, 예전엔 이랬었는데,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건가 봐요. 아. 이런 것들. 데 우리나라 불교 문화랑은 좀 많이 다르죠. 어. 어, 이 옷은 아까 전에 그 안에서 그 호나가르 그 신부인이 입었던 그옷 같고, 나가보자 저는. 아 날씨가 좋으니까 다 이뻐 보이네 근데 햇빛은 좀 뜨거워요 하늘은 너무 맑고요 아까 전에 그 옆동네 아, 뒤쪽도 한번 볼까요 와 아, 여기 정말 오래된 나무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뒷동네는 뭐가 있나 아, 했더니 네, 여기 뭐 이, 이 벤치도 많고 화장실도 또 뒤에 있네요 네. WC가 화장실이겠죠 자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네. 마지막으로 전망 한번 보고 그러고 여기 관광은 마무리 하도록 하죠 네. 자 이곳에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8개 의 탑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4개는 이제 그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쟁도 겪고 해서 다 없어지고 했었는데 4개만 남았는데 그 4개는 7,8세경에 기 지어진 거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4개는 뭐 그때부터 한 13세기까지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복구를 했는데 어 그때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건축양식 조금씩 변했겠죠 네. 그래갖고 약간의 미묘하게 차이가 그네개는또 있다고 하네요 새로 지어진게 그리고 또 들은 얘기가 여기는 그 참배를 할때 탑을 들어가는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대요 관광객들도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뭐 관광객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참배 한다 라기 보다도 아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데구나 해서 이제 오겠죠 자,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. 그리고 복장 규정이 되게 좀 시, 스트릭트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. 반바지 입으신 분들, 뭐 여기 밖에 다니는 거는 괜찮겠죠? 근데 이제 안에 참배하러 들어갈 때는 복장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, 내가 긴 팔이나 긴 바지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빌려주기도 하니까 그거 입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저는 여기 구경 잘했습니다. 근데 이제 단점 하나는 이... 베트남 관련된게 아니고 아 옆에 있는 그 중국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물론 뭐 중국사람들 말투가 좀 센거는 알긴 알겠는데 아 정말 뭐 신나, 신났죠 좋죠 기분 좋죠 뭐 오랜만에 뭐 저분들이 해외여행이 처음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여기에서는 안그러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 자 아무튼 저는 잘봤고요 이제 또 내려가서 다음 관광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누구지 네, 제 앞에서 이렇게 모델을 하고 있죠